안녕하세요 펌퍼입니다 오늘 로또 1065회 복귀방송입니다 어, 65회에는 당첨번호가 이렇게 나왔죠 어... 이번 회차에는 헌터 자료가 오류가 좀 여러 개 났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 이러고 나면 또그 다음 회차부터는 또 어, 적중을, 이제 적중률이 높, 높죠. 헌터 자료가 일반적으로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 지금까지 지켜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 지난 회차는 헌터가 마음먹고 그 회귀분석 자료도 넥중 어, 하나를 이번에는 둘중 하나로 압축을 해서 의국적으로 올려드렸던 만 아예 그냥 전멸을 해버렸네요. 원본이 전멸을 했어요. 회계 분석자료도 전멸을 했죠. 어참 잘하려고 했더니 그 마침 또해당이 어, 차에 어, 아예 원본이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어그 참고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 송구하고요. 이제 이러고 나면 또 이제 그다음에서 지금까지 지켜보셔서 아시지만 그다음에 저에는 또 이제 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죠. 어 이렇게 자료 자체를 헌터는 원본 그대로 자료 그대로 발췌한 자료 그대로 올려 드리는 거라 어 헌터 자료와는 믿으니까 어 그래서 뭐어 헌터가 유의적으로 조작을 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서 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이차부터는또 바로 제자리로 들어오니까요 다음 이차부터는또잘 맞아가겠죠. 어, 여하튼, 이번에는 회기분석을 넷중 하나를 둘중 하나로 압축을 어, 해드렸는데, 아예 그냥 원봉이, 어, 전멸을 했습니다. 참, 어, 안타깝네요. 제가 좀 잘해드리려고 하는 네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방에 올린 어, 영상 종합복귀 먼저 하겠습니다 어, 멤버십방에서도 오류가 많이 났어요 어, 일요일날 올려드렸던거죠 미리 보는 필출 그룹인데 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이게 전멸을 했네요 2연멸이에요 어, 이게 이제 어, 다음에 자멘자 나오고 이제 무조건 필출입니다 이게 2연멸이 최대니까 3연멸이 아, 한분이셨던가요 어, 총열이한번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어, 이 2연열이면 이제 다음에 저는 이건 접근 필출인데 어전 1연열이라서 이제 필 필출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한번전멸하면 필출을 하는데 어, 지금 이연열 2연열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열이 됐네. 올려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어, 1연열이라서 필출 필출할 거라고 보는데 어, 이 2연열도 가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전에 대분류에서 어, 이, 어, 3그룹에 3그룹에 1중복 어, 3그룹에 그래서 이거는 어, 일반적으로 어, 출연빈도가 어, 그좀 높은 편인데 어, 0에서 4로 올려드렸었죠 필터 범위를요 근데 이건 1연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개 이상으로 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어 자료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했어요. 어, 불주 변수죠. 어, 불주 변수는 여기 어, 32하고 45가 나왔습니다. 45참 어, 지독하게 나오네요. 이거 어, 헌터는 어, 이번에 그 공동구매에서 필출그룹의 그 45로 그냥 아예 아, 이제 설마 또 나오려 하고 그냥 털려 빼버렸더니만, 튀어나왔어요. 자, 다음은, 아홉 한 분석입니다. 아홉 한 분석도 헌터가 그 올려드리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형편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만 나왔어요. 아, 오른쪽 거는 또 전멸을 했고요. 아, 전반적으로, 아, 헌터가 지 아, 면목이 없네요, 이번에 자, 다음은, 1에서 4 필출 구간이었죠. 아, 여기서도 45한개 나왔습니다. 아, 이게 45는 아예 그냥 헌터가 처음부터 빼버렸는데 이렇게 45가 아주 그 끈질기게 나오네요. 어? 헌터가 사용한 아, 그 조합 그룹에서는 이 45를 빼버렸어요. 그냥 필출 그룹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다음은 어, 자료상 깨끗한 수호입니다. 이게 그출을하면두개 중에서도 그냥 두 개가 다퇴나오고세개 중에서도 두 개가 나오고 이러는 자료죠. 어, 그런데 이게 이, 이거는 개수가 많았어요. 이렇게 어, 헌터가 최근 들어서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렇게 개수가 많았습니다. 되게 두개세 개인데 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멸을 했습니다. 이제 2연멸이 됐어요. 2연멸이면 이제, 이건 물론 최근 들어서는 4연멸까지도 간 경우가 있으나, 어, 그 멤버십방에서 헌터가, 어, 복귀 자료도 보여드렸었죠. 어, 4연멸까지 간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 이 1연멸이면 이아래거 아래그룹은 필출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예 아래그룹까지 그 전멸을 했습니다. 아래그룹까지 2연멸이에요. 자 다음은 아, 위의 그룹에서 이연멸이죠위에 그룹에서 아래 그룹은 지난해 차에 는 나왔죠 자 다음은 아,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입니다 아, 이거는 어, 18이 저지난 아, 지난 저지난 차에 출을 해서 어, 18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데 14도 이게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18이 나왔죠? 어, 18은 헌터 자료상으로, 어, 그 흠결이 지꽤 많은 수였는데, 이번에는 그 흠결이 헌터 자료상 어, 약수로 보이는 수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보너스 볼로 출했던 수들이었죠.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연멸이 됐어요. 어, 이거 일반적으로, 어1연열 내지는 2연멸이면 어, 필출을 하는데 어, 3연멸, 3연멸도 물론 가끔 있죠 근데 이게 3연멸이 됐습니다 어, 자료가 오류 날려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요 예, 보는 일반적으로 로또를 통계로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차에 여기서 한개 이상씩 가져가셨을 텐데 이번 에 아주 수동으로 하는 분들은 이번 이차에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고정한수를 뽑는 거였었죠 어, 이번에는 헌터가 이거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정한수를 뽑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자료가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죠 자료가 어, 망가진, 망가져 있는 자료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헌터한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고정한수를 뽑는 게 어, 그래서 19를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19 대상수가 3하고 8중에서 아주 많이 헷갈렸다고 말씀드렸죠. 3각기도 3 하고 8각기도 하고 그래서 어, 자료를 바꿨죠. 고정수를 어, 여기서 뽑아드렸어요. 왜냐하면 70이 5연멸 중이라서 어, 70이 필출할 거라고 봤고 또 여기 18주변수 중에서 이 수술이 어, 출할 수 있다고 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중복수 25를 가져갔는데 어, 그 25를 말씀드리면서도 어, 상당히 지금 헌터가 자신감이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는 고정수를 어, 연속적으로 적중을 하다가 어, 이번에는 헌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 자료가 어, 이번에 어, 그 오류가 많이 나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자리를 보면 이수 같고 저 자리를 보면 또 저수 같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헷갈려서 고정한술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거 70도 있고 이것도 고다 전멸을 했죠 70이 원본이 전멸을 했습니다 이제 유견별로 갔어요 70이 음, 70이 이번 차에는 꼭 어, 출할 거라고 헌터는 봤는데 어, 물론 25가 이게 저 어, 빛나님께서 댓글로 25가 약해 보인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헌터가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 어, 그, 어, 알려드렸죠. 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25가 빛나님께서 댓글 올리신 거, 그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어요. 는 어,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드렸죠. 아, 저, 그렇죠. 자 다음은 어, 필출 가능 구립이었습니다. 멤버십 방에서 어, 일부 대상수가 헌터한테 13458 중에 있다라고 헌터 자료상으로 보이는데, 이 3각기도 하고 8각기도 하고 이 자료를 보면 3이고 저 자료를 보면 또 8이고 이래가지고 두 자료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서 고정한수를 찾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4하고 5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저, 흠결이 많아 보였어요. 1도 그랬고요. 그래서 3하고 8 중에서 헌터가 고민, 고민, 고민 하면서, 어, 10시까지 올려드려야 되는데, 헌터가 알림을 알려드렸죠. 알림으로. 뭐냐면, 어, 고정한 수 뽑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12시, 늦어도 밤 12시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은, 아, 70에서 뽑아드렸는데 70이 전멸을 했거든요 아, 여기서 1구 대상수에서는 아,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2구 주변수에서 2구하고 어, 보너스 그 주변수에서 이번에 필출할 거라고 보고 2구 대상수를 여기를 봤는데 아, 이건 전멸 했습니다 7, 12, 14, 21을 아, 전멸을 했고요 아, 여기 15, 22, 23, 30 아, 기는 필터 범위를 1에서 2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 여긴 23이 나왔죠. 아,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아, 고정한 수를 이번 주에는, 이번 회차에는 고정한 수를 헌터가 잡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두 개씩 배씩, 두 개씩으로 이렇게 헌터는 어, 자료를 사용했죠.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자료가, 오류가 많이 나서 그랬던 모양이요이 자료와 저 자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주, 뭐냐면 달라요. 달라. 인구 대상수가 헌터가 뽑는 자리가두 개인데 두개 중에서 하나는 3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8로 보이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뽑기가 힘들, 알려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멤버십 전용방 복귀 방송을 마치고요. 어, 화요일 날둘중한 수. 의욕적으로 아주 올려드리는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원본이 아예 전멸을 해버렸어요. 이번 참참 헌터가 어,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기왕 이제 둘중 한수로 갔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둘중 한수, 도저히 압축이 안 되면, 어, 네중 또는 셋중 이렇게 가겠으나, 어, 가능하면 이제 둘중 한수로 이제 가겠습니다.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규칙수하고 둘중 한수였는데요. 규칙수 먼저 보겠습니다. 어, 규칙수가 이번 에 차에는 1개에서 3개를 헌터가 필터 범위로 알려드렸죠. 1개에서 3개를 권장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 39 제외됐고요. 24가 보너스 볼로 나왔죠. 또 31이 제외됐습니다. 어, 10도 제외됐고요 12가 제외됐죠. 또, 22도 제외됐습니다. 19는 출했죠. 어, 19가 출했습니다. 어, 헌터 자료상으로는 이거에다가 1 9에 평일 날 어, 찾아내는 규칙수 평일 중에 찾아내는 규칙수하고 이게 3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1구가 어, 이번에 어, 상당히 약하다고 라 봤는데 이게 튀어나왔거든요2 9구는 제외됐습니다 43도 제외됐고요 어, 43이 이게 어, 회귀 분석 자료에서 필출로 보였는데 제외됐습니다. 여기는 28 제외됐죠? 28도 회귀 분석에서 둘중 하나에서 28하고 43이었었죠. 어 많이들 그 28하고 43은 어 제, 주초서부터 그냥 막제외제외 하는데 또어 어, 어느 분은또 이게 필출이다라고 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고 28하고 43 때문에 더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일반, 어, 다른 분들도 아마 이게 필출과 제외에 이렇게, 어, 양쪽을, 양다리를 거쳤던 것 같아요. 38 제외됐습니다. 17제외됐고요 3 6 제외됐죠 36도 제외됐고요 어, 23은 어, 목요일 방송에서 추가했던 거죠 이거를 어, 23은 출했습니다 어, 이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헌터는 23을 어, 공동구매에서는 가져갔습니다 어, 근데 23을 어, 이거를 어, 올려드린 이유는 헌터가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뭐냐면 어, 찾아지는 대로 다 올려야 통계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어, 통계 때문에 아, 아, 아, 알려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3까지 추가해서 어, 총 15개였는데요. 어, 15수 중에서 어, 1개에서 3개 정도로 권장해드렸는데 어, 이렇게 2.5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귀분석. 아, 이거 의욕적으로 아주 이거는 둘중한수로 아주 압축을 해드렸는데 어, 이게 전멸했네. 여기에서 안 보이면 아래 거5 1 12, 14, 35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이 자체가 통째로 전멸을 했습니다. 이 뒤에 36도 하나 더 있었거든요. 36까지 해서 원본이었는데, 아, 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 회차는 제 출할 겁니다. 무조건 출할 거예요. 왜냐면, 하이 자료가, 이, 이 자료가 3연멸이기 때문에, 3연멸이 됐어요. 이번에 전멸을 해서. 다음,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필출할 겁니다. 어, 참, 자료가, 이번에는, 이렇게 오류가 멤버십 방에서 올려드린 것도 그렇고 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노트 로또라는 건 이것도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오류가 여러 개 나는 것도 이것도 흐름이 있어요. 어, 이번 회차가 바로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흐름을 타고 가더라고요. 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였죠. 어, 화요일날 올려드린 건데요. 어, 여기서는 어, 3, 한개만 나왔습니다. 어, 여기도 그냥, 어, 덜, 어, 우리, 그, 어, 구독자님들께서, 어, 이걸 다 제외로 덜 보셨죠? 이걸, 이거 전체 다, 어, 이게 다 제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은 어, 헌터는 3하고 8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인구라고, 어, 그, 인구 대상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3하고 8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 이번는 목요일에 올려드린 몇중 하나 용지분석이었는데, 어, 용지분석이 막, 나올 때는 막 쏟아져 나오다가 이번 에차에는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제 다음 에차에는 지금 이, 항상 이것도 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또안 나와서 지금, 어, 이거를 즉 기피하면은, 그러면 또이냥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죠. 용지분석이요. 어, 용지분석 첫 번째 거는요. 어7 어, 좌대각 좌측 대각선이었는데요. 어, 여기가 2연멸 중이었어요. 여기 여기서는 어, 19가 나왔습니다. 헌터는 37도 좋게 봤는데 어,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43도 회기 분석 자료였었고요. 두 번째 거 아욱한 분석에서는 어, 32한 개만 나왔습니다. 어, 아우칸 분석도 어떤 잘나오 때는 막세 개씩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어, 이맨 이 오른쪽 거, 이게 아주 헌터를 망가뜨렸어요. 아 어, 이게 여섯 수나 되는데, 지금 현재 5연멸 중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필출일 거다라고 봤어요. 특히나 13, 26, 39, 요, 요 줄은 이게 7연멸이에요, 여기가. 이게 두개 자료가 이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822-34, 이거는 5연멸 중이고, 13-26-39는 7연멸 중이라서, 이걸 따로따로 따로 올리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전멸할 수도 있어서 두 개를 뭉쳐놨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연멸로 넘어갔어요. 어, 음, 이거는 차에 이렇게 몰렸어요. 아주 안나오는 어, 타임이 다 몰렸습니다. 어, 이제 다음이 차는 이제 6연멸이니까, 이제 표출하겠죠. 여기 13, 26, 30, 이게 또 이제 8연별로 넘어갔습니다. 어, 여기 용기분석 두 번째 70이죠. 70이 또 전멸을 했죠. 이거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에서는 어, 19가 나즉죠 규칙성 19가. 70은 이제 6연별이 됐습니다. 어, 70이 아직 끈질기게 안 나오고 있네요. 어, 10은 3연별인데 이렇게 탁 나오죠. 어, 일반적으로 이알박기 수들은 3연멸이면 되게 이제 출할, 출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어, 이인공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끈질기게 이제 이게 또 여기, 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차에도 70은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알박기 수였는데요. 어, 두 그룹을 올려드는게둘다 3연멸 중이었습니다. 이 37이, 어, 이게, 어, 7 좌대각에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이렇게 걸려있어서, 이게 3중북 중이라서, 어, 헌터는 37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어, 전멸을 했습니다. 어, 차라리, 어, 안 나오려면, 이렇게 한 개, 한개 나오고, 한개안 나오고,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것보다, 아예 그냥 싹 전멸을 해버리면, 다음 이차에 기대가 좀더 되죠. 어, 다음 2차에, 어, 바로 그런 2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차가 어, 이거는 헌터 자료가 많이 부실했습니다. 자,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였죠. 목요일에 올려드린. 어, 여기에서는 대상수가 좀 많았어요. 여기 2, 4, 6, 8, 9개나 됐었죠. 어, 여기에서는 3하고, 어, 또 23하고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처음 65회차 영상을 모두 복귀했습니다 아, 이번 회차에는 다소 좀 부실했습니다 아, 다음 회차에는 아,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